부평구가 생활분쟁 조정 지원을 위해 14명의 주민조정가를 위촉했습니다. 지난 30일, 인천시 경제청이 주관하는 2022 인천 패션 페스타 더 런웨이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 아나운서 전혜별입니다. 도시환경 인프라가 풍부한 부평, 훈훈하고 재미있는 소식이 가득한 7월 첫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29일, 2022 주민조정가 위촉식 및 워크숍을 열고 주민조정가 14명을 위촉했습니다. 새롭게 위촉된 14명의 주민조정관은 부평구 마을갈등조정단으로 활동하며 이웃소통방 상담 및 조정,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 공동체 내의 갈등관리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2020년 8명의 주민조정관을 배출해 층간소음 및 누수 등 6대 생활분쟁 조정을 위해 이웃소통방을 운영해 왔는데요. 부평구는 앞으로 이웃소통방 이용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해부터 총 52시간의 주민조정가 양성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제공하고 14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부평지하상가는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인천의 상징적인 장소죠. 지난 30일 이 부평 지하상가에서 인천경제자유구청과 한국뉴욕주립대가 주관하는 2022 인천 패션페스타 더 런웨이 행사가 부평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신도심과 구도심을 이어주는 축제였던 이번 행사에는 패션산업 및 지역상권이 발달한 부평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다채로운 맞춤형 패션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뉴욕 주립대 학생 및 우수 졸업생 작품을 통해 하나의 주제의 스토리텔링으로 진행되면서 차별한 구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편 부평구는 부평 지하상가를 포함한 부평상권구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평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부평상권 전체가 하나의 매력적인 장소 브랜드로 형성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우리 지역 시민과 구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서 부평을 수도권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 부평 5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5일 2022년 문화가 있는 즐거운 주민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진행할 제한사업 중 우선순위 3개를 선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체험부스, 버스킹 공연 등 주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 조성됐습니다. 부평구 북의 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5일 음식을 먹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건강영양주 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중학생 6명이 참여해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조리한 호박죽을 각 가정에 배송하고 안부를 살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평구가 오는 7월 13일까지 어울림 퓨전떡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합니다.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신중년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번 교육은 전통떡의 트렌드를 살린 어울림퓨전떡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오는 10월 1일 제29회 구민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총 12개 부문의 구민상 후보자 추천 접수가 시작됩니다. 후보자는 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될수 있으며 특히 산업증진상, 지역경제증진상, 대민봉사상, 지속가능발전상과 특별상 5개 부문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오는 7월 29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추천된 후보자들은 현지조사를 통해 구민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결정됩니다. 메이커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이용해 자신이 상상하는 것을 실현시켜 볼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부평구 북의 어린이 도서관은 7월 한달 동안 지역민들이 메이커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 축제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요리조리 내 맘대로 코딩 운동회라는 부제로 오조봇, 3D펜, 드론, 아두이노, VR과 AR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도록 마련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개 어린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비가 계속된다는 예보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밤사이 잠을 설치게 하는 열대야와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이라 힘든 건 당연하지 않느냐라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건 폭염에 더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전기요금을 더해 물가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